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연식단 주연입니다. 네. 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행복한 추석 되세요. <웃음> 네. 네. 오늘은 무슨 띠를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닭 띠. 음, 닭 띠. 닥띠. 닭 띠. 닥띠. 닭 띠를 닥띠. 하면서 아 슬펐어요. 왜요? 안쓰러워서. <웃음> 왜 안쓰러워? 음, 그냥 뭐 들어보면 알겠죠. 들어봐요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닥띠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닥띠한테는 늘 구설이 따라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오해가 많고요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닥띠의 예민성 또 경계성 이 성향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 까칠함 그 다음에 잘난 측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구설이 존재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칼이 있는 타지만 사실상 칼이 있어서 상처를 주는 말들을 사람들한테 내뱉지만 아기가 없어 솔직함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 아, 닭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닭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닭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단이나 어느 존재나 사실 중심에 있는 서 있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자신에 대한 이 만족을 조금 높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닭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좋은 띠는 몇개 없고 나쁜 띠가 많더라고. 그래서 시작을 할게요. 닭띠랑 좋은 띠. 자. 소띠. 내가 그 앞전에 소띠도 했을 거야. 근데 닭띠의 네. 닭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 그치? 닭띠는 닭띠가 소띠를 이끌어준다고 하면 생산적인 소통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서로가 이 닭띠가 소띠를 잘 이끌어준다면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이것을 매력으로 좀 승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될수 있지만 소띠한테 강요하면 안 돼. 닭띠가 이끌어줘야 돼. 그렇죠 소 닭보듯한 소리가 있잖아 근데 닭띠가 소를 이끌어줘야지 소한테는 이 먼저 끌고 나갈 힘은 없다 이거야 음. 그렇게 되면 닭띠가 선두에 서야 된다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되고 그다음이 이제음 닭띠랑 좋은 게음이제 용띠 용띠 닭띠랑 용띠는 어 서로를 격려해요 그래서 어, 어떤 특정을 좀 받아주는 면도 있고, 또 존중하는 면도 있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합을 했을 때는 금전의 운이 좀 좋아. 음. 금전의 어떤 시너지 같고, 금전의 운을 좀 상승시키는데, 이 닭띠랑 용띠 사이에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람을 좀빌수 있어. <웃음> 근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잃지 않고, 왜그 바람기가 둘이에서 둘이 어떤 이 성격에 대한 즐거움이 다른 데로, 내가 즐거우니까 너도 같이 즐기자 하면서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끼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둘은 너무 좋지만 다른 이성이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성에 대한 경계를 하고 둘이 좀 많이 놀아야 되겠지. 그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뱀띠, 닭뱀. 닭하고 뱀 띠는 음... 어? 괜찮네? 어? 괜찮네? 이렇게 돼 아... 자꾸 시선이 이렇게 간다 이거야 어? 이렇게 그래서 어? 쟤한테 좀잘 보이고 싶고 쟤한테 좀 잘해주고 싶고 쟤 말하는 거에 조금 어? 쟤도 솔직하네? 나도 솔직한데 우린 잘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닭띠가 뱀티한테 자기 품으로 넣고 싶은 이 닭띠의 욕망들이 좀 생겨나 근데 뱀티가 그게 싫지가 않아 이렇게 뱀띠는 살짝 기대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면이 있어서 요 닭띠랑 이 소띠, 용띠, 뱀띠는 좀 상호작용이 있어서 높다라고볼 수가 있죠. 이성으로 많이 봤을 때 그렇죠. 음. 이성운이 좀 좋은 운이다. 그래서 이성운으로서는 많이 이거를 참고하시고 일적으로는 이제 남녀 사이면 바람이 좀날수 있는 <웃음> 이런 관계다라고 또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닭띠한테 나쁜 띠, 좀 매우 나쁜 띠를 볼게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쥐띠. 닭띠와 쥐띠 속에서는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응? 그니까 좀 트집을 잡고, 좀이 흠을 잡고, 조금 타박을 하는 게 있어. 음. 그리고 서로가 좀 거북해. 좀 소화가 잘안 되는 게 있거든 근데 이둘 사이에서 합이 가능할 때는 서로가 아픔이 있었을 때 상처가 좀 많았을 때는 나이가 늦게 나이에는 보듬어 그러니까 이 둘이 결혼했다그러면 말년에는 사이가 좋을 수 있지 각자의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안 좋거나 좋거나야 근데 이 둘은 웬만하면 각자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아요 응?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이 이제 범띠 이 닭하고 범은 그냥 대화코드가 틀려요 정말 진정한 성격 차이야 <웃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돼 내가 따뜻한 나라에 안 살아봤는데 추운 나라에만 사는데 어떻게 너를 이해해 그치? 음. 그러니까 이, 그냥,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그냥 바라보는 거야 <웃음> 쟤는 저렇구나 이런 정도의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 깊이 듭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이 그리고 잘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고 그 다음에 토끼 응? 토끼띠는 서로 간에 어, 금전의 여유가 있은 상태에서 만나야 돼요 이 둘은 가난하면 못, 못 만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서로가 많이 힘들고 예를 들면 닭띠도 닭띠한테 바라는 게 있고, 토끼도 닭띠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 근데 둘이서 뭐라고 하냐면, 닭, 이 토끼는 닭한테, 너 스크루즈야? 라고 얘기를 하고, 토, 이 닭은 토끼한테, 너 된장녀야? 너 된장남이야? 뭐 이래. 그래서 금전의 여유가 있을 때는 서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즐겨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힙, 사,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최악의 관계야. 응? 그쵸? 그치? 부익부 비익비 <웃음> 이렇게 되고, 많아 아직도 남았어 그리고 이제 말띠 다가고 말은 어, 조건부로 만나셔야 돼요. 어떤 조건? 예를 들면 음, 우리가 결혼을 사랑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 회사가 합병하든 만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들은 조건부 만남, 계약적인 만남, 응? 이렇게 그러니까 동업자가 제격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동업적으로는 좀 좋은 이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조건부로 서로의 범위를 넘어선지 않으며 지킬건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동업적으로는 맞지만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 라고 보여지고 이성의 끈이 좀 힘들다 조건부의 만남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띠 양띠도 동업으로는 괜찮아 근데 이성으로는 안돼 어? 그 왜냐면 이 둘은 우리가 또래라고 얘기를 하지 이 차이가 별로 안나 이렇게 되면 싸워 많이 차이 나야 돼 10살 이상 10살 이상 차이 나면 은 얘가 양이 닭을 보듬고 닭이, 닭이 양을 바라보거나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거든 근데 동년배가 돼버리면 이 둘은 싸워요 예의를 안 지켜 서로가 그리고 기분 나쁜 말, 비아냥거리는 말 아주 그냥 말하는 입을 닫고 싶을냐 뭐 이런 말들이 조금 오고 갈수 있고 서로가 좀 신뢰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미워 너 미워 너 싫어 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렇게 할수 있는 존재야 근데 일적으로는 괜찮아 그리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또 결혼도 괜찮지만 요것들이 좀잘 적용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쵸?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예, 전에는 뭐좋은 띠, 나쁜 띠, 뭐, 뭐 동업으로 괜찮다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는 나눌 게 없어 좋은 띠, 그냥 나쁜띠야 어 그리고 자 닭하고 원숭이 그리고 닭하고 돼지 닭하고 개 닭하고 닭이네 가지의 띠를 봤을 때는 닭한테는 그래 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너 정도는 괜찮아 적당한 시간은 참을 수 있어 필요하다면 함께 할게 1차만 하고 싶어 너랑 2차는 하고 싶지 않아 이래 길게 가는 건 싫어 잠깐잠깐 잠깐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친구로서는 지낼 수 있지만 이 관계가 지속되거나 길게 끈덕하게 갈 수는 없다. 잠깐 시너지를 내서 너랑 나랑 베프야는 할수 있지만 이것이 같이 살거나 뭔가 같이 뭔가 해, 동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망조예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어, 닭띠를 하면서 슬프더라고. 닭띠가 그렇게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한 건 많지만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대우 받기가 힘들고 또 잘나가다 또 성질이 욱하니까 또확 틀어져 버리고 또 이런 이쁜 말을 해도 내가 또 구설에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닭의 인생이 좀 슬프더라고 물론 이 시간별로 조상별로 다르겠지만 좀 유난히 예민하고 까칠한 게 닭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천심이든 마음이 좋든 배려를 받기가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어요 응? 닭띠한테 잘해줘야겠어 <웃음> 뭐 닭띠야? 닭띠분들한테 <웃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있어요. 많아. 굉장히 많아. <웃음> 어, 닭띠 사람들 중에 닭띠 여자분 들으세요. 닭띠 남자를 사랑할 경우에 어,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 치켜세워줘야 돼. 내 가족이 됐던, 동료가 됐던 닭띠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자, 사람들 앞에서는 치켜세워주고 골방으로 가서 패대기 쳐야 돼. 아무도 안볼때패대기를 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이닭띠의 남자들은 깔끔함이 있고 허세가 있어요. 가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려함을 갖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쪽팔린 걸못 참아요. 내 가오 떨어지는 걸못 참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대중이 많은 곳에서 이 사람한테 구박을 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이 사람 이미지를 추락시키려 하잖아. 이별까지도 생각을 해. 이 사람은. 이 폼생 폼사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사랑할 때는 입에 발린 말이어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 이 남자가 잘해 칭찬을 많이 해줘 예쁘, 잘생겼다 멋있다 우리 남자 같은 남자 없다 이런 말을 싫어도 해주셔야 집안에 와서 평화가 와요 그런 걸안 하면 뒤끝도 좀 있어 그래서 이이 이 사람한테는 박디 남자한테는 단짠 단짠 단짠 짠 해주는데 짠은 무조건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주잡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닭띠 남자분들, 이제, 아니, 닭띠 여자분을 사랑하는 남자분들을 잘 들으세요. 닭띠 여자분들은, 어, 의협심이 있거든. 놀러 와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영웅심이 있어. 닭띠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의 성향이 많이 있고, 또 영웅심하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일하게 해줘야 되고 가둬두면 안돼 우울증이 걸려버려 애를 낳으면 사는 우울증 노년이 되면 노년의 우울증 갱년기다면 갱년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일을 하게 해줘야 돼이 사람의 일을 칭찬해 줘야 돼응 너는 뭐 똑같아 닭띠의 특성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입에 발린 많이 어도 그리고 많이 쓰다듬어줘야 돼 이렇게 침대를처럼 툭툭 쳐가지고 너 잘했어 기, 기, 뭐 이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닭띠들 이 성향을 보면 어, 이 닭에다가 긴 목줄을 채워놓고 산책을 시키는 것 마냥 이렇게 살짝씩 당겨줘야 되는 거야. 거긴 안 돼. 거긴 위험해. 이렇게 하면 정말 평생이 동반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닭띠들을 까칠하다 고 야박하다 고 투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닭띠들은 몰래 울어요. 닭띠 여자들은 몰래 많이 울어. 닭띠 남자들은 화나면 나가 놀거든. 근데 여자는 울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실 때이두 분의 닭띠를 만나실 때는 피하지 마시고 제대로 받으셔야 돼. 그렇게 하시고 닭띠 이 닭띠 여러분, 당신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센스를 우그로 화로. 자꾸 내 기준에 사람을 맞춰가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나도 맞춰가고 또 나도 사랑할 준비를 하고 나의 삐뚤어진 까칠함을 솔직함을 좀 넣어두시고 좀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인복이 많고 본인의 인복은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 벌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솔직함을 조금 이 입에 필터를 좀다세요 <웃음> 화이팅! 닭띠 여러분 진짜 화이팅! 나 슬펐어! 닭띠 화이팅!